안녕하세요 닥터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오늘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팀에서 뭔가 날라왔거든요 박스가 묵직한데? 그래서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인플루언서 검색 인플루언서 검색 뭐지? 어? 뭐지? 어머 저 이거 뭐 날라왔어요 닥터 설레임 네이버라고 해서 명함처럼 날라왔어요 난 한평생 명함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 뭐지? With you from the beginning 음, 네 멋집니다 우와 명함 왔어요 우와 명함 왔어요 저 이름으로 된거 어, 이거 어디다 쓰지? <웃음> 이거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 제형으로 된 명함이 한 100장은 날라온 것 같아요 100장 어? 그리고 인플루언서 검색이라는 이런 것도 같이 날라왔어요 와, 신기해요. 명함 꽂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꽂는 건가? 어, 어떻게 꽂는, 꽂는 건가? 어, 되게 꽂, 나봐요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웃음> 없어. <웃음> 어, 물론 이제 뭐 공식적인 명함이 있긴 하긴 한데 항상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고 다니고 싶네. 절대 잃어버리지도 않고 파기도 굉장히 힘든 이런 명함이에요 어머 근데 나 전화번호 나와 블로거 홈페이지랑 그런 게 같이 나오대요 이거를 검색할 수 있게끔 했는데 나 전화번호 나와 전화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예요